이걸 즐겨 1년 후에나 다시 할수 있어 여가 음, 더 많이 할까? <웃음> 많이 알지 아니 태, 레 봐봐 해가 <웃음> 내는 게응 어. 내가 그 자랑 텔레를 내가 무조건 태레보다더 많이 알잖아 응 오만두 그네? 응. 봐 내가 내, 봐봐 태레를잘못을때 내가 더 많이 할까 했거든? 응 자기가 더 많이 할까? <웃음> 독불 장군이잖아 너 영어 알아 영어 해봐 다음에 우리 강민재 그다음 또네열 그다음에 음 당근 야뭘래국 공룡 소고나 어느 국에 더 안다고 해 당근 언니 알거든 왜 어느 국에 더 안다고 해이 너무 깔끔하게 먹는구나, 테리야 엄마, 나, 나... 이런 나는? 걸 뭐라고 해? 아,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엄마가 하는 말? 반어법 반어법이세요? 저기 막 묻히고 먹잖아 네. <웃음> 어머, 너무 깔끔하게 먹는다 엄마, 나는? 어 <웃음> 와, 너는 정말 너무 말랐다 이런 게 반어법 나는? 나는? 어, 그러니까 너 묻혔어? 어? 아, 너안 묻었어 안 묻었어? 어. 테리는? 뭐, 봐서 아시잖아요 못 대머리 아저씨가 더 테리 <웃음> <웃음> 어, 왜 갑자기 음, 아기씨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대머리 아저씨 아니야 대머리 아저씨 아니야 대머리 아기지 <웃음> 아 아니, 장난이야 <아니야. 웃음> 아니 야, 왜 <웃음> 테리야 너는 얼굴이 조그매가지고 머릿속이 조금이어도 괜찮아 너한테는 얼굴이 조그맣니까 머리 술시 조그만 거야. 너무너무 예뻐. 너무너무 게 <웃음> 우리 같이 뜨는 거야, 우리. 세개 응. 어. 와 엄청 맛있겠다. 뭐야? 어? 바로 어야 야! 야, 아니 왜껍먹는 거야? 응. 나 배고 어떻해? 어 맞아 맞아. 갔던 데 고깃집. 고깃집. 응나몇살 때야? 더. 세살대것 같은데? 어 맞아, 세살 때야. 돈치갈는못 먹잖아. 아 이때 먹어. 아 이십 개 먹잖아. 아, 먹네? 응. 이십 개. 아니야 대문. 찍인데. 되면... 이거 먹지. 잘라서 주는 거지. 뒤집어지고 날려야다. 어버맨. 날라간다 날라가. 또 먹고 싶어? 또 먹고 싶어? 응. 어머,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야. 응. 한명 먹고 싶잖아. 냠냠냠냠. 엄 그거 뭐야? 어? 그거 뭐야? 보내주셨던 분이 또 보내주셨어. 먹을래! 응? 그때 그 <웃음> 케이크> 케이크야. 어, 그래? 어. 나 이거 먹을래. 못 때는 엄마가 볼땐 종이 같은데? 엄마가 아 식어. 한번 식어볼게 아 종이야. 어? 종이야. <웃음> 이모고맙습니다. 이모고맙습니다. 사랑하는 나의 해주. 뭐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하나는 너가 불어. 하나 먼저 볼게. 과연 하나만 끌수 있을 것인가? 아지가 제지가 기술적으로 꺼야 돼. 내가 먼저 할게. 어? 하나만 <웃음> 꺼야 되는 거야? 어. <웃음> <웃음> 과연 그녀 <그냥> 하나만 끌수 <웃음> 있. 우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나먹었어콘케이 10점이 이건 몇 점이야? 8점, 8점.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난 100점 너 아까 8점이라고 <웃음> 한번다 들었어?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100점. 아 그래? 아 10점 만점인데 무안점이면 그거는 그거 아니야? 그거는 그거 아니야? 아니야 뭐라고 하지? 나아 아니, 아 <놀라> <아니야, 바스북이> <웃음> <놀라> 어. 어쩔 수 없어. 내일 네, 먹 네, 뭐, 어, 어. 어 아오. 아! 오, 엄마가 센스있게 무지개 그려서좋네 나도, 나도 그생각자만먹었어아 그래? 엄마가 좀 센스가 있네 어머 몰랐는데 사실 어? 해리핀도 지금 무지개야 어 응, 그래 <웃음> 나 우주먹으래 2층, 2층 찾아보세요 2층 어디 2층. 차, 찾아보세요 2층 어딨나요 이기오 3층 꾸밀래 혜진 꾸며 하루에 하나씩만 초이스 하는거야 엄마 가 이제부터 응?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여기다가 까카를 채워줄게. 엄마! 음료수는 과자 한개 하면 안 돼? 그럴까? 생, 생일 선물이니까? 그래. 가, 그 대신 같이 나눠 먹어. 응, 난 킨더전. 같이 나눠 먹을 수 없는 거. 에고? 세리 발나스맛으게 그럼 먹지, 발나스 맡지 않으면 먹지 마. 어. <웃음>